존경하는 의왕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. 김성재 의왕시장입니다. 2023년 개명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. 새해는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사랑과 행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저도 시장으로서 우리 의왕시가 수도권의 중심도시, 친환경 명품 도시로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힘차게 뛰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